어디냐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고마고한번 저기 건너갔다 오나보다. 어, 여 네. 어, 흔들려. 어, 무서워. 흔들지 마. 흔들지 마. 흔들지 말라고. 명무섭 무섭단 말이야, 안 가나. 아, 가자. 가고 <웃음> 엄청나게. 아 천천히, 제가 제일 첫 번째. 아, 저기. 여 저기 봐봐. 이 세리. 번. 번. 이어어 하나 하자. 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여기 귀여워. 귀여워. 여워여워여여 4 5 45 4 5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4 5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 y 오케이 오케이 양고 그냥 국물이 아니고, 순두부 있지, 자기? 어, 아, 순두부라고, 순두부. 순두부는 연두부, 그냥, 그런 느낌이네. 여게 바삭바삭한데? 얼린다다 음! 맛있어? 오랜만에? 음. 한조각씩또안 찍어 먹고, 두 개를 한꺼번에 찍어 먹고 있네? 맛있네. 쿠러스 같지? 그때 우리 세비야에서 아니 말라가에서 먹었던 쿠러스. 그 이것서 음. 먹어볼래? 음. 여기 k 나 a Python, 포키 k e m o n Pokemon, Pokero, p 아, k e r o p o 아, e r o p 오 k e r o 你看爸爸到爸爸了你按你按他就把你了他是你次是他你哦是不是好看料理好看好看嗯 어. 아, 소 있는데? 보긴것 같은데? 어. 시장 전문에 출입구에 막지 마라고, 조용히 하라고. 어. 아, 엄청 많네. 가자. 어? 어디로 가? 이쪽. 한참 걸어가야될것같은데어 아, 말이 좀 적겠다 어 되게 되게 엄청 뜨겁네 No, no, no. 이 어? 어디? 뭐야? 걸실라 아니 봐봐 계란을 저거 해가지고 동다리다하더라고 달려 알았어요. r a d i 10. 0 아, 아, 아이스가 되게 고, 하지. 아이스가 더, 여기는 너무 싸네. 조용한 어. 분위기 <웃음> 괜찮네. 그냥 이렇게 따라 먹는 건가? 아, 그래도 는있만 아, 원두가 막애기오피아 원두 같은 거 있잖아. 한미가 강하네. 커피가 우리나라 커피랑 맞아. 그랬는데, 아, 우리 금붕어 같이 나온다. 금붕어 같이 나온다. 우리 이제 하려다들도어갈것명으로 이렇게 작거요 자, 첫째 날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제 오셨다. 내일힘들텐데 <웃음> 내일 가시, 가시는 분 계세요 아 내일 가신다 오! 어제 오셔서 바로 가시는 거예요? 어제 오셔서 바로 가시는 거예요? 너무 번개인데 너무 힘들지 않나? 잘 오셨어요 예 환영합니다 지도랑 어, 캐릭터를 다 만들어놨네, 닮은 걸. 첫 초대, 때, 첫 때라는데 별로 철대 같지 않은. 아, 여기. 몰랐어? 여기 화석이구나. 네, 여기 가화석 있습니다. 제 다리 밑에. <웃음> 네, 화석 있어요. 음. 이렇게 자기 봐봐 요요 저기 조금 앞으로 가봐봐 얼굴 나오고 형사 요렇게 해봐 아니 여기를 보고 됐다 이쪽에 어어 아, 저기. 어, 아, 여기서 찍을까, 우리? 이쪽에서 찍는, 이쪽에서 모양은 또 저기 아니네. 어. 사람들 봐봐. 뒤져 있는 거 보여? 어. 셀카로 찍어야겠다. 어. 어, 있는 거 시간 충분할 어? 것 같은데? 시간 충분할 것 같은데 화장실 갈아야 어 이거 잘라서 파네 소퍼 봐아 뭐. 아, 여기서 그러니까 사가지고 저 앞에 사 가지고 저앞잡사 먹을까? 어, 한 분만에 먹을 수 있어? 아니 남쪽으로 내려있으록 사람들이 더더 프렌들리합니다. 더, 더 친근감 있고요. 한국에서 왔다면 더 좋아하세요. 사색은 어, 좀더 안쪽에 발스아습니다 아... 아, 귀가 너무 아쉽습니다. 귀무 아쉽습니다. 귀가 아니다귀아쉽습아쉽습니있 너무 아쉽습니다. 귀 아쉽습니다. 귀 아쉽습니다. 다저었다 응. <목소리> 네, 따라오세요. 가자. 저자. 어, 오케이. 자돌려야 돌려요. 여기요. 짱! 자, 다 아, 시만요 네, 여기 잡으려. 동료. 아, 안녕하세요. 기차움다요 아, 기자기자 기차, 기차. 아, 예, 예. <웃음> 이차 온다 기차 와요기찮왔어요 자기 나 찍어줘 <봈> <이렇게> 해서, <봈> 네, 하나, 둘, 셋, 하트.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돼요, 하나, 둘, 셋, 네 노란색, 노란색, 오, 노란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잠시만요, 한번 대기고 아, 괜찮아요. 어, 잠깐下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자, 최고. 잠시만요, 동영상. 아, 1 2 3. 현 아야예예 아, 예. 와우 네 여기요 안녕 땡큐 <웃음> 땡큐 <Thank you. 웃음> <Okay, Thank you. 웃음> 화장실 정해와 잠깐만 확인해봐 톤이 놀라나지 어 얼른 얼른 <웃음> 사진 찍어봐 okay. 어. 확대해서 찍어 아 이쪽으로 또그 브릿지가 있네 돈그돈 그돈 엄청 잘 보였지 않아? 예. 네. 나 완전 크게 공들여서 잘 썼잖아 브릿지! 이쪽으로 간다. 흔들다리. 어, 어 여기서 앉아서 먹자. 음. 저녁 날개를 어떻게 감쌌네 잘. 음, 음 맛있네. 응, 음, 맛이 괜찮은데? 아, 그래서 이거 5개씩 먹는단 말이야. <웃음> 누구구나나 오늘 개인적으로 된줄 알았어. 음. 음. 맛있어. 음, 식 정도가 아니고, 이거 양쪽은 사람은 이걸로 밥, 밥 먹을 수 있겠다. 음. 네. 음. 먹어볼까? 음, 아이 음, 크림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뭔가 좀... 다른 키가 없게 돼... 한번 저기 건너갔다 오나보다... 어... 어... 소리... 어, 어휴, 흔들려... 어 무서워... 흔들지 마, 흔들지 마... 흔들지 말라고... 내가 안 있어. 무섭단 말이야 안가 나. 아, <웃음> 가자 사진만 찍고 카메라 떨어진다고 하지마 아, 밑에 봐봐 아 무서워단 이까지만 갈거 사진만 찍고 가자 아니 왜 건너가는건데 사진만 찍자 뚱뚱 날아가네 친도부 친도부님들다 안녕하세요 상큼 말씀이 맛있어요 여기 있네 토이래 이제 집인데 4연동 o s 인데 n 연동말 그대로 네개 d 집을 연결 e 넥트습니다습니다료들이 아 사왔던 집이에요 n n e c t i c u t Timida, even Puyoder is hard to see there. I say, Chicken, I'm not s 이 r e E. Sasson, I'm n 여기서 사서 드시면 됩니다 휴폰 가도 또먹을거야 김치, 콜라, 리스리 그리고 김치가 땡큐! 땡큐! 이거 먹고 싶네? 마지막 한번더알아봐 손발 안 왔어 우린 여기서 먹고 저리 나가자 음. 여기 밥먹기좀춥더라 응. 음. 이거 따뜻한 거 홍차요 홍차요? 김치... 아 김치 먹무네왜 <목소리도> 이렇게 반응이 느린데먹었 음. 너무 좋데 그치?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두부도 있고 봐봐 옆, 옆에 온 공식채같이 짜 나물도 있어요 광부도 시라응 광부도 이렇게 먹었나? 밥먹으려면 응. 맛진 않네 응. 나물 나물 뿌리 응. 물 먹어. 그것보다 가락두개아니야한 개. 야무가락두개 아니야? 여서 다섯 봤니? 밥이 먹고 싶었니? 너 어? 숟가락이 먹고 싶었네. 두 개가... <웃음> <웃음> 음... 뭐냐? 약간 시험지에 묻힌 것 같아. 이건... 이도있거 여기 이거... 다 무너져 간다. 어, 어 라? 어차피 우리는 이 아래로 내려갈 거 잖아. 짜지이네 여기 저 가방 어도도시락 도시락이 도시락가 시계 브랜드 구매 가보면 사진 딱 찍으면 여기는 딱 찍으면 대만 사람들보이잖아요너 여기 오픈이니까 나 보고나서 여기서 차찍로할거예요 차는 바로 파지 마세요 더셔보셔야돼맛겠죠차먹 아. 예, 대표자 한번 앉으시면 될까요? <웃음> 제 가까이 오세요 차는 다있으니 천천히 동방매 지금 드시고 있는 동방매인 차입니다 치파 음. 세개 어? 어? 자 저희가 이 집이 아홉 가구 중에 한 가구거든요. 제일 첫 번째 집입니다. 음. 이 청나라에 청나라에부터 예, 있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 여기. 아메처럼들이가게 어, 여기서 아, 아. 사진 먼저 찍으세요. 야. 자, 나중에도 여기서 서로 찍어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아 이거야? 오네오도 아, 찍고. 그래서 나중에 약간 어두워졌을 때 와서. 업스테이. 여기 <웃음> 이야 아래가 안 걸리면. 어, 어 현관이 좋네 안 복잡하고 됐다 어. 그냥 가면 되겠다 어. 와 근데 거 요...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어 하나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하나 이거 저거 참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하나 어. 하나. 어, 맑은 거랑 어, 그, 그 홍탕하고 맑은 거랑 어, 하나하나하고 어, 소목살하고 차돌박이 어. 하나씩 을하는데네아 네, 어, 어, 그러다 맛없는 거네 어 16桌一个高粱 对 여기 천 얼마밖에 안나왔는데 되게 푸짐하다 2천 응. 이머 뭐야? 땅콩 멋지 같은건가? 소화하긴 하겠다 그런거소사한거그런거사 아, 네. 아, 같은 거 같아. 야시장은 너무 거아 응. 거다 밥혀 찍어서 오는 거 아니면 어 먹는 것도 다 그냥 그렇고 그냥 뭐마은그 파일 같은 거그렇 뭐,